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림한 복용 후에 목마름이 나타난다면 평소보다 물을 좀더 자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열감이 올라오신다면 일단은 슬림한 복용량을 2분의 1%로 줄여서 2-3일 정도 더 복용을 해 보십니다. 줄여서 복용했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2-3일 후부터는 다시 1%로 늘려서 복용하시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복용 가능하시고 혹시 다시 두근거림이나 열감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2분의 1%만 복용을 권해드립니다. 기존에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시는데 보통의 환자분들께는 질만을 하루 3회 복용을 권유 드리지만 불면증 환자분들께는 하루에 오전, 오후 2회 복용을 말씀드리고 특히 오후 복용분은 오후 5시 이전에 복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백초한방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굶어서 급하게 살을 빼신 분들은 쉽게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질리만 복용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